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엽떡에서 새로 나온 신메뉴 짜장 엽기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짜장 엽기떡볶이가 예전에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다시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신메뉴가 맞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못 먹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켜봤습니다 근데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맵미라는 고춧가루를 추가로 줘서 매운맛이 없는 짜장떡볶이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자기 마음대로 맵기를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이게 짜장소스잖아요 중국 당면도 당연히 추가를 했는데 우동사리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맛있는 음식으로 오돌뼈 주먹밥을 준비해봤어요 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동그랗게 만들어봤고 그리고 튀김 만두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쿨피스 먼저 따라 볼게요 짠! 어, 소스 맛은 그 오뚜기 이런 데서 파는 그 짜장 가루 있잖아요. 그 맛이랑 진짜 비슷합니다. <웃음> 근데 좀더 양배추도 먹어보고 또 여기 파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어, 생각보다는 중식 느낌이 조금은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 팠을때 어묵을 같이 먹었잖아요. 난 어묵이 조금 아니지 않나. <웃음> 그럼 이제 소스를 듬뿍 먹으면 중국 당면을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중국당면 살이 꼭 추가하세요 너무 맛있는데? 일단 저는 떡볶이로 보면 은 괜찮아요 근데 소세지랑 어묵이 테러네 <웃음> 아니 그 소세지가 매운 거 시킬 때에는 그래도 그냥 봐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묻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짜장 소스를 먹으니까 그 본연의 저렴이 소세지 맛이 빡 느껴지면서 또 소세지 또 진짜 심각했었지 참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 선택지에 어묵 소세지 빼고 중국 당면을 추가시켜주는 옵션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옵션이 있으면 저는 또 시켜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자, 그러면 주먹밥 한상이다. 둘이 진짜 잘 어울려요. 와. 아니 얘가 되게 매콤한데 안에 고기도 좀 씹히고 근데 거기다가 소스를 잔뜩 먹으면 중국 당면한 입에 쏙 넣어주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입안에서 <웃음> 제대로 어우러지는데요 만두는 괜찮긴 한데 선택 아! 뭐 하나 비밀 알려드릴까요? 요 집가락에 보면 요렇게 7.5cm 빗금이 들어가 있거든요? 왜 7.5cm인지 아세요? 엽떡 4개 의 너비입니다 젓가락으로는 3개까지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해보고 싶었어요 아,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를 뿌려볼게요. 이게 베트남 고추 60, 중국산 30, 북산 10,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. 소세지. 뭐 엄청 매운 고춧가루는 아닌가 보다. 먹어볼까? <웃음> 안 매울 리가 없지. 아이고. 근데 아까 밥만 넣었을 때는 막, 와, 매운데?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. 왠지 이거 다 넣으면 덜 매운 맛 정도 될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엽떡 덜 매운 맛도 엄청 매운 거 오들파 주먹밥은 섞기 전이 훨씬 잘 어울린다 자 그러면 대망의 우동사리 짠. 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안 넣고 오돌뼈 주먹밥이랑 중국당면이랑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얼마냐? 짜장떡볶이 16,000원 중국당면 추가 2,500원 그리고 우동사리는 짜장면처럼 드시고 싶으시면 은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2만5 0원에다가 오돌뼈밥 4,500원 만두는 뭐 굳이 안 시켜도 되니까 빼면 은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총2만7 ,000, 0원이거든요 아니, 그러면, 짜장면 a 세트 시켜 먹지 u t 지 언니 i c h is. You're not going to be so drunk. What is it? I'm going to be so d 알았어, k I'm